그 왜캠 껐나요? 맨정신에 돌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건 들고 가는 카드는 아니긴 하거든요. 이겠습니다 양꾼까지 이기면 이거 기세 탄다. 이번 판 이기면은 저 기세 가져올 수 있거든요. 기세 가져올 수 있습니까? 니가뭘 하든 필드 다 밀리기 때문에 솔베간 팩 나올 수 없고요. 아, 기세 가져옵니다. 기세를 가져옵니다. 나갈 무리캠 지금 제대로 돼 있나? 어? 이거? 리나요 아직 친구? 아, 근데 무조건 이득 보면서 바꿔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만스러운 마술사로 티가 많이 나긴 하는데 어 근데 큰거 온다? 이거 내가 봤을 한 3코 정도 될것 같고 치게? 나 오아시스 군인데 작살총 못 쓰고 싶으면 은 쳐보시던지 개걸스러운 물이다. 아, 아쉽네 아 그쵸 이거 있었으면 은 영만화랑 바뀔 수 있었는데 까비까비 너 인양 못해 그러면 안 해도 되면은 하지 말던지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니 무슨 게임이 아니 무슨 저 되게 주문 많이 쓰는데 저, 주문이 이렇게 뭐저 아휴 진짜 왜 없냐? 주문이 왜 없어? <웃음> 하는 게임마다 게임 좀 어지럽네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결과적 내가 이기지 않을까? 이거 쓰고 이것 쓰면은 그냥 대규변이 빵빵 터지면 이기는데 그냥? 허름더 더지럽다, 그죠? 상대인데 주문이 없는 게 진짜 레전드네. 노노. 얼마나 고를 게 없었으면 뱀덫을 골랐을까. 갑니다. 다음 턴에 동전 대마룬. 그 다음에 브안 앵무. 와 이겼다. 그 그래, 동전 대마룬. 너무 괘씸하네. 대규모 변이 맛좀 보여줘야겠네. 야 이게 대규모 변이다. 알겠냐? 비닐은 뭐 쓰는지 안 보이죠? 보이나? 같은 거 써야지 이제 보이고 보켓 보케 영향과 이렇게 없나요? 근데 게임이 좀아 다음 다음 번에 큰거 온다 진짜 그냥 변인데 <웃음> 그냥 똥인데 똥 그냥 변이잖아 이 정도면은 이번에 진짜 보여드리겠습니다. 고고! 두번이야? 그렇지! 이거거든 이거거든! 한번 더! 한번 더! 한번더 해야지! 그렇지! 이거거든! 로챙 나가 나가 재미없으니까 될때까지 대마루 쓰세요 그럼 이깁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